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저희가 명품이협찬을 받았어요 저희는 오늘 송지효 모와 함께합니다! 야! 스토깔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터커 스토커즈의 세린 키미입니다 오늘 촬영을 시작하기 앞서서 양의말씀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태풍이 딱 강탄 요날 촬영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디오에 막 비명소리 <웃음> <웃음>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웃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저희가 명품 이 협찬을 받았어요 드디어 요걸 바랬거든 아 잠깐만 저건 좀 넘기고 갈게요 <웃음> 어. <웃음> 저희는 오늘 송지효 오모와 함께 합니다! 야 제가 런던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2016년 FW 런던 패션위기에서 송지효 오음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그때 백스테이지에서 송지효 선생님을 도와드린 그 인연으로 저희가 협찬을 따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일 열심히 했다. <웃음> 열심히 살았다, 내가. <놀람> 송지호 옷므는요 세계적으로 퍼진 한국 명품 브랜드인데요. 전체적인 브랜드 스타일은요, 뉴 로맨틱. 우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내는데요. 그래서인지 약간 어린 왕자 느낌이 나요. 2016년도 FW 백스테이지에서 제가 모델들 옷을 갈아입혔는데, 다 어린 왕자 같았어요. 어머, 나도 한번 갈아입혔어 근데 갈아입... 냄새는 났어. 그왜 크긴 냄새? 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숨안 쉬면 돼. 숨 잠깐 안 쉬면 되지. 아, 난다 봤잖아. <웃음> 아, 송지호 쌤 혹시 한국에서도 쇼를 진행하신다면 저희 일 잘하니까요. 네, 정말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불러 주세요. <웃음> 이번 19 f W 송지 업무는요. 성역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 성역이라는 것은 세상을 거부한 자들이 모여 사는 특수한 공간으로 기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거부한 자들이 이주한 곳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사랑, 믿음, 예술, 고통, 행복 등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송지오오무 브랜드의 특징은요. 매 시즌마다 송지오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패널을 그리시는데요. 이번 시즌은 생츄어리, 성역에 관련된 패널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패널 아트웍이 자수나 그래픽 디테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저희가 픽한 송지효 19 FW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스토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고르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름은 시그니처 아트 셔츠맨으로 가격은 4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좀 고가의 제품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명품 브랜드 치고는 가격대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명품 셔츠들 8,90만 원대 하는데요 43만 5천 원살수 있다 열심히 모으면 살수 있다 <웃음> 이 셔츠맨은요 맨투맨의 몸판과 셔츠 부분의 소매를 결합한 시그니처 상품입니다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그 시즌 아트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품은 팔쪽에 보면은 거주자들의 이미지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있는데요. 이 자수 디테일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커플을 보시면요 여기서 뉴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커플 버튼을 안 채우시면 살짝 퍼지는데요 이게 약간 어린왕자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커플예요 이 커프가 요 기존의 다른 셔츠들에 비해서 조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로맨틱하고 어린왕자스러운 느낌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프 디테일을 이렇게 풀어헤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커프를 풀어헤치지 않고 단추를 잠그게 되면 조금 댄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투맨 쪽 원단감이 정말 부드러운데요 이게 레이온과 폴리우레탄이 섞여서예요 그래서 짱짱하고 쫀쫀한 느낌을 냅니다 그리고 고가는 고가요 이게 일반 조직으로 짜여진 게 아니라 니트 형식으로 짜여져 있어 가지고 더 뭔가 고급스럽고 약간 짱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고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줌마 같아 <웃음> 자 앞으로 나올 착샷들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바지 또한 송지호 음무 FW 신상 바지인데요 자, 요이제품착샷을보여드림과 동시에 이제품과 동일한 소이제품일 동일한 소이디테일 셔츠 이제품도착샷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을보여러면이우아하 자, 고엘면이우한하트고엘레강제품착츠맨 제품을 보고 오실까요? 을보고서실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생츄어리 시리즈 B이고요. 가격은 355,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른 제품 중에서 제일 싼 제품이에요. <웃음> 음. 이 긴팔 티셔츠는 컬러별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좀 무드를 맞춰서 블랙 컬러로 데려와봤습니다. 이 티셔츠의 포인트는 바로 뒷판에 있는데요 뒷판을 보시면 블랙과 대비되는 컬러 그린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진한 초록색과 밝은 초록색 두 가지 컬러가 사용돼서 고급스러움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쪽에도 블루 컬러와 그린 컬러로 자그마하게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슬릿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 슬릿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똑딱이 마감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고급스럽고 그 완성도 있는 그 질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 잘했다! 자, 이 티셔츠 디테일들도 되게 예쁘지만 일단 저는 패턴 커팅이 예술적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오버핏 티셔츠인데요 어깨에 떨어짐, 그리고 팔의 기장감 모든 게 너무 이쁘게 떨어지는 핏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핏 티셔츠는 마른 분께도, 좀 덩치가 있으신 분께도 둘다이쁘게 소화하실 수 있는 오버핏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싱그러운 티셔츠 착샷 보고 오실까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름은 코큰 리본 셔츠로 가격은 435,000원이었습니다 자이 리본 셔츠는요 송지오 옴무만의 시그니처 실루엣인 코큰 실루엣을 담았는데요 매 시즌 소재만 바뀌어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번 시즌은 그린 체크로 나왔네요 이 시그니처 코큰 셔츠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헨리 넥 디자인이 연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턱시도에서 볼수 있는 디테일이 특징적입니다 이네개 달려있는 리본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허리 쪽에 넣어서 묶을 수 있게끔 연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리본 덕분에 뭔가 우아하고 어린 왕자스러운 이미지가 하 나는 것 같습니다. 송지온므라인의 셔츠들은 약간 롱 기장감으로 나오는데요. 앞뒤 기장감이 다르며 코큰 셔츠라서 그런지 동그란 핏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셔트맨처럼 이 셔츠 역시 동일한 긴 기장감의 커플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왕자 스타일이 훨씬 나는 셔츠도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스 태풍 때문에 지금 들리시나요? 갑자기 기자가 된 기분 지금 들리시나요? <웃음> 날아갈 것 같아요 태풍 때문에 좀 오늘 컨텐츠가 많이 시끄러우셨죠? 양해 정말 부탁드릴게요 브금이 따로 필요 없네요 아, 오늘은 브금 음. 없이 가도 될것같은자연 음, 브금 아, 이게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픽해온 송지호 옴무 19 FW 시즌 제품들을 리뷰하고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트워크가 단연 눈에 띄는 제품들이었는데요. 다음 시즌도 어떤 아트워크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에게 송지호 옴무 명품 브랜드를 리뷰할 기회를 주신 송지호 브랜드측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 올리옵니다. <웃음> 근데 정말 죄송해요 태풍이 <웃음> 하필 저희 촬영 날짜에 그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안녕 태풍도 안녕 16년도 FW 런던 패션위기에서요 송지호 옴므 바람아 멈추어다오 전체적인 브랜드 스타일은 뉴 로맨틱 백이 팔쪽에 아 정말 베토벤 약간 이런 것들 운명 이런 거 떨어져야 돼. 따라라라따라라라과바라라라 거여동에 나와 있는 키위 기자인데요. <웃음> <웃음> 그 그건 판가임. 고강링고임 구독, 좋아요. <조. 웃음> <웃음>